자막을 사용하시면 더 쉽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를 해보겠습니다 표의 범위를 지정해 주셔도 되고 표 안에 셀 하나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단단에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하겠습니다 모두 선택 취소를 클릭해 주시고 대출번호와 성명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이제 18행까지 자료값이 있는데 확인을 누르면 두 개의 중복값이 제거되어서 16행으로 중복된 행이 제거가 됩니다. 확인 2, 3셀부터 2, 16셀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상단에 홈탭을 누르시고 조건부 서식을 누르겠습니다. 세규칙을 누르시고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사용하겠습니다.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를 해주겠습니다. 최소값은 100분 이수에 20을 해주겠습니다. 최대값은 100분 이수에 80을 해주겠습니다. 막대 모양은 채우기 색을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해주겠습니다. 색은 초준색 주황을 해주겠습니다. 확인. A3셀부터 F16셀까지 범위를 지정해주시고,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주겠습니다.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해 주시고 대출 금액이 1 천만원 이상이고기 때문에 이고인 AND 함수를 먼저 쓰겠습니다. 는 AND, 가로 열어주시고 대출 금액의 첫 번째 셀 값을 클릭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F4를 두번 눌러주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천만원을 적어 주겠습니다. 콤마를 찍으면 이고가 되죠. 대출일의 연도라고 했기 때문에 대출일의 연도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열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열어주시고 대출일의 첫번째 값을 클릭하시고 F4를 두번 누르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는 2017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조건이 끝이 납니다. 서식을 클릭하시고 글꼴에서 굵은 기울인꼴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을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표 1의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데이터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선택하시고 모두 선택 취소 제품명과 개발사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C3셀부터 D10셀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홈 탭을 클릭하시고 조건부 서식을 누르겠습니다. 새 규칙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을 선택해 주시고 셀 값을 다만 5만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서식 기울인 꼴 글꼴색 표준색 빨강 확인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E3셀부터 E10셀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조건부 서식에서 상위 하위 규칙을 선택해 주시고 평균 초과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적용할 서식을 연한 빨강 채우기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A3셀부터 G22셀까지 영역을 지정하겠습니다. 상단에 조건부 서식, 해규칙을 누르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해주시고 다음 수식이 참인 값의 서식 지정을 클릭해주시고 J 또는 P로 시작하고라고 했기 때문에 AND 함수가 전체를 묶어주고 있죠. 그래서는 AND 가로 열어주시고. 4번이 j 또는 p 라고 했기 때문에 또는 이라는 함수를 적어 주겠습니다. o와 가로 열어주시고 4번의 왼쪽 첫 번째 한 글자를 가져와야 됩니다. 레프트 함수로 가져올 수 있죠. 레프트 가로 열어주시고 4번의 첫 번째 값을 클릭해 주시고 F4를 두번 누르겠습니다. 콤마 1는 상옴표 J 상옴표 콤마 두 번째 조건은 똑같이 레프트로 한 글자를 가져올 거죠. Ctrl C, Ctrl V. 이번에는 p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j 또는 p로 시작하느니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겠습니다. 콤마, 포익의 첫 번째 값을 클릭해주시고, f4를 두번 누르시고, 크거나, 같다, 900을 적어주겠습니다. 가로를 닫으시면, 4번이 J 또는 P로 시작하고 토익 점수가 900점 이상인 조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퍼식을 누르시고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꼴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강을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이렇게 3개의 행만 빨간색으로 바뀌면 정답입니다. A3셀부터 L32셀까지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상단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 세 규칙을 클릭하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 지정을 클릭해 주시고 DB 성적이 3의 배수이고 평균이 7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AND 함수를 쓰면 좋겠지만 제시된 함수가 모두 함수뿐이죠. 그래서 는 AND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ND 함수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대신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로 열어주시고 첫 번째 조건을 적어 주겠습니다. DB 성적이 3의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MOD 가로 열어주시고 DB 첫 번째 셀을 클릭해 주시고 F4키를 두번 눌러 주겠습니다. 콤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죠는 0을 적어주시고 가로를 닫아서 첫 번째 조건을 완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 앞에 곱하기 연산자를 넣어주시고 가로를 열어주시고 평균이 7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의 첫 번째 값을 클릭해 주시고 F4를 연속 두번 눌러주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70, 가로를 닫아주시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참이 되고 둘 중에 하나가 참이 되지 않으면 거짓이 되기 때문에 AND 함수와 똑같습니다. 서식에서 글꼴 스타일 기울인 꼴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강 확인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김미수 박차열 황하이 유황우 이렇게 4개의 행이 빨간색이 되면 정답입니다. P3셀부터 S31 셀까지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상단의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눌러 주시고 다음 수식이 참인 값의 서식 지정을 누릅니다 열 번호가 홀수이면서 월이 홀수인 열 전체라고 했습니다. 이면서가 조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AND 함수를 가장 먼저 써주셔야 됩니다. 는 AND 가로를 열어주시고 열 번호가 홀수인지 확인하려면 IS o d d 와 column 함수를 써야 합니다. 먼저 i s o d d 를 사용해서 홀수인지 적어 주겠습니다. i s o d d 가로 열어 주시고, 이제 여기에 숫자 값을 적어 주시면 홀수면 true, 홀수가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이제 column으로 열 번호를 적어 주겠습니다. 열 번호를 나타낼 첫 번째 열의 값을 선택해 주시고 열이 아래로 이동하면 안되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E열, F열, G열 에서 A가 1, B가 2, C가 3, D가 4, E가 5죠 그래서 5, 6, 7 E열하고 G열이 홀수인 걸알수 있죠 그래서 옆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f4를 한 번만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2.3이 e 돼서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고 오른쪽으로만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가로를 닫아 주시고 지금 닫은 가로는 c 럼 l 의 가로죠 이제는 is.od의 가로를 닫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and 함수에서 두 번째 조건을 적을 거기 때문에 콤마를 적어 주겠습니다. 열의 번호가 홀수이면서 월이 홀수인 거기 때문에 is odd로 홀수를 해 주시면 되고 월은 months를 써 주시면 되죠. is odd 가로 열어 주시고 먼스 가로 열어주시고 첫 번째 값을 선택해주시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f4를 한 번만 눌러서 이 달러 3이 되도록 해줍니다. 먼스의 가로를 닫아야 되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주시고 이즈오드의 가로를 닫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엔드 d 에 가로를 닫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가로를 닫겠습니다 이제 서식을 눌러 주시고 채우기 탭에서 표준색 노랑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확인을 해 주겠습니다